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스킨답서스 지금 음, 저면관산이라고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음,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에도 잔뜩 있어요.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도 스킨답서스네요. 얘도 얘도 얘는 최근에 산 거니까 얘도 키워서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눔해야죠. 아이고 근데 나눌 택배로 보내는 건 너무 어렵고 이것들이요 이렇게 이쪽에는 주로 마블 스킨답서스 아 아까판에는 그냥 스킨답서스 형광 스킨답서스는 어, 엄마도 베리베리 아리아리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지만 어, 제가 개체 늘리는 것도 좀 적습니다 매번 바빠서도 못하지만 그래도 얘가 지금 이 완전 땅바닥까지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잘라야 돼요. <웃음> 가위를 소독하고요. 언제나 소독해야 돼요. 소독하고 지금 이거 엄마 <웃음> 엄마 마블 스킨답 소스인데, 얘들도 중이 너무 길이가 길고요. 그러니까, 얘들도 자르고. 사실, 얘들도 잘라야 돼요. 너무 많이 자라서. 어, 얘, 얘가 전에 여기 자른, 자른 흔적이 있네요. 여기 자른 거. 얘 잘라서 그 옆에서 자라난 거잖아요. 요게 자른 겁니다. 예. 네. 번에는여기 자를까요? 음, 그리고, 얘는 옮겨 심은 건데, 아이가 <웃음> 너무 잘 자랐어. 얘도 좀 자르고. 여기 봐봐요. 너무 자라죠. 이들 때문에 건드리다 보면 화분이 뒤집어 엎어져서, 그, 흙이, 막, 흙투성이가 돼요, 맨날. 그거 제대로 다 치우지도 못하고 다시 또, 서울 가니까. 얘도 좀 많이 잘라야겠어요.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데. 이거 마블 스킨 답서스는 그냥 스킨 답서스보다는 조금 비싸게 산 거고요. 예. 하여튼 오늘은 이자르는거 보여드리려고요. 그리고 이자르면 음 길게 심어도 되지만 이걸 잎사귀 하나하나 뿌리 그걸 해도 되고요. 좀 넉넉하게 해도 되고 오늘도 물꽂이를 엄청 하고 올라가겠네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